네, 목표는 당연히 고생이죠. 고생하겠습니다. 개인적으 작년에 10승한 날에 10승해가지고 올해는 15승. 23년도 홀드왕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는 뭐 다들 선수들끼리 뭐 성적에 대한 목표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 한 명도 뭐. 보상 없이 시즌 잘 마무리하는 게 개인 목표입니다. 대망되는 감정들 엄청 많이 오던 분들한테.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목표 뭐야? 로버트. 로봇트가 목표야. 80승. 82승. 팀, 팀 아니죠, 85승. 야, 너는 모르겠는데, 너는 네. 아니. 아, 네. 멘탈. 준비됐어? 파이팅! 조금 많이 이기는 거죠 관중대로 야구나좀 신나게, 좀 재밌게 그리고 삼성라연제도 많이 이기고 역전승으로 좀 분위기 좋게 이겨서 네, 다행인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아마 더 좋은 경기로할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많이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이기고 재밌는 이제 야구 보여드리는게목표인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승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개박전에도 이기고 싶어 는데 맛있게 죄송하시고, 그래도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이 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요팀 목표는 당연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이고요. 개인 목표는 제가 군 입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일군해서 팀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개막 전에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쉬기 전에 이기고 가는 것 같아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 떻게 하셨어요? 이거 왜 대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와가지고 <웃음> 갖다 주려고 <웃음> 최대한 좀 많은 경기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다들 아프지 않고 재밌게 야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첫 승! 우리 첫승 승! 일단 어, 민우형 너무 진짜 진짜 짜릿한 홈런 너무 멋있었고 저 승희 형들 너무 또 중간에서 사인이 또 힘들게 잘 막아줘서 좋습니다. 또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이팅!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첫 승장의 파워너드 잘했습니다 팀 목표랑 개인 목표 저 저는 팀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요 개인 목표는 우승할 때 같이 있는 첫승 소감은 뭐부탁요첫 승이요? 아그첫승할때 같이 네. 홈에서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웃음>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목표는 시대아니고 잘하는 거고 부상 없이 잘 맞는 상입니다 그리고 첫승 소감은 지치고 있다가 이렇게 잘 따라가서 팀의 힘 때문에 또한명 이제 부임하시고 첫 승리 때문에 좀 뜻깊은 팅같고 이제 타장이 힘을 많이 돼서 좀 좋게 만들어낸 게였습니다. 메인 네, h 습니다 you. t h Feeling good. We won. t h s a good thing. And we're g o n come back uh, stronger next week. 이겨서 좋고요. 다음 주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다오을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웃음> <Yeah>, 똑같습니다. t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이 o u Thank 경기장에 나갈수 수배할 때나 공격할 때나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그런 사이 고이정도 힘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감사드니다자겠 <목소리> <목소리>